어. 아. <웃음> 야. 다음엔 차장님도 부를 거예요. 아이샤님도 부를 거고. 위풍당당. 두 분이 시간 되는 날에 먼저 날 잡아서 밑에 한번 연동하죠. <웃음> 그럴까? 그리고 나서 사료가 그린 그림을 여기다가 다 병풍처럼 적하게 보여주고 화면 공유도 하고. 아,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웃음> 혹시 편집 영상 때 써도 돼요? <웃음> 그 유튜브 업로드할 때 편집폰으로 <웃음> 써도 되나요? 오, 응? 네? <웃음> 아 처음 보시는 분. 이거 맞아요? 팅동 안녕하세요. 어시아님이신가 예 맞아요 역시 <웃음> 목소리, 어, 목소리 잘 들려요 음. 창은 르고 여기 열려있는 탕, 창 중에서 아무거나 그하면은 이제 만약 이게 그림이면은 그림이 이렇게 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뭐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이게 네 예. 거의 주먹하고 비슷한데 비슷해요. 행인, 행아웃이나 줌이나 이런 걸로 자기 그림 올리고, 근데 왜 이렇게 뜨냐? 약간 뭔가 화상회의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네요. 네. 어, 어 전체 화면이 되네요. 어. 엥. 아, 프레젠테이션 화면 자체가 또 이렇게 나오구나. 왜 사용자가 왜 추가가 되나 했네. 또 다른 분이 요진줄 알았어요 공유해지 근데 여기서는 화면이 제대로 또안 뜨네요 제 화면에서는 그냥 공유한 화면의 단면적인 부분이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공유자 입장에서는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 그림 서로 뭐 보고 할수 있는 거고 여기 이거를 공유를 해보죠 이거로 공유를 하면 빠를 것 같아. 참으로. 어, 공유.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음, 그림? 네. 어. 오늘 작업한 거. 그리고 다른 그림 같은 거는. 어, 이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구 네. 네. 뒤로. 이거 만약에 나가기 안 눌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 다 보이겠네 네 지금 마이박스 여신 거보인 방송 중이어서 그래 아그 저작권 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여져요 음. 거실에서 영화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자본적으로 한번 켰어요. 아. 저번에 친구를 한번 당했고 영상을 수정해야 됐거든요. 그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또 나가면 여긴 또 나가게 되네 다른 것도 있어 그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포토샵의 작업 화면이나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네모내서 공유가 가능해 음 <목소리> 저번에 그렸던 배경 그림, 꽃 부분도 제가 저장할 수있던데 예전에 그렸던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네? 그리고 계셨던 걸기억나는거 같은데, 네, 네 <웃음> 배경 그림인가요? 꽃도분 그렸던 거 같은데, 네, <웃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배경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다른 배경도 있었어요. 저거 저기 정원 밖에 이제 정문 부분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드라이브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드라이브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드라이브로 들어가. 지금 웹페이지 이거 다 뜨나요? 방송에? 지금 드라, 구글 드라이브 네. 들어가신 거요? 네. 드라이브 화면 보여요? 예. 네. 그렇군요. 응. 음, 근데 왜 행업 소리가 작지? 소리 좀 키워야지. 아 어, 제가 그 뭐야. 마이크랑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아 괜찮아요. 목소리도 완전 작은 편이고 거... 이거 합작인데 네 <웃음> 보여드리고 싶은데 <웃음> 여기 이제 배경 그림들을 가지고 캐릭터 그림들 다 모아놨어요. 제가 보존하고 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수... 네그 카페 분들이랑 합작했었던 거 그거죠? 네. 제가 보정 픽셀 유동화를 보정한 것도 있고 다른 그림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았어 캐릭터가 다 개장 있어서. 근데 스토리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많이 뜨진 못했어요. <웃음> 처음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많이 뜨지 못했어 보면. 야, 아무래도 가벼운 스토리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볼륨감이 네, 많이 적, 적어서 눈에 많이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합작했던 거 그림이 흩그졌 합작 같이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하셨던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팀워크 맞죠 <웃음> 그리고 스토리는 이제... 좀 가볍게 네. 해봤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좀 주제를 네, 네. <웃음> 무겁게 해가지고 심오하게 해서 어. 진입장벽을 좀 낮춰볼까? 해가지고 가벼운 스토리로 합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음. 저뿅마치 엘사님이 그리신 거에요 저도 낚여가지고 진짜 <웃음> 이거 이거 뿅망치 <웃음> 엘사님이 그리신 거야 <웃음> 낚여가지고 제가 우두둑 우두둑 아른 분이 그리신 줄 알고 <웃음> 시호님 레이어에 있더라고요 그게 레이어가.. <웃음> 저 그래서 그래서 레이어 치도님이 하신 줄 알았어 <웃음> 오게 하실만 했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아, 그들그들 배경 아 드디어 여기 앞부분이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아까 정원에서 히끄무리하게 보였던 그문 정원이에요 예. 여기가 음. 저 안에 정원이 있는 거고 뒤에 대가집이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준 거 그리고 저 벽돌 같은 거는 이비스 페인트에서 네. 제공하는 프리소스 코리 높은 거 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써봤어요 음... <웃음> 어울리더라고요 바닥에 약간 흡길 느낌 날려고 했는 질감을 씌워놨네 네. 음.. 제가 원하는 만큼은안 나온 거 같아요 <웃음> 그래도 이제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긴 하 아, 근데 프리소스 너무 많이 쓰면 제 그림이 제 그림이 아닐 수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내 그림인지 아니면 프리소스로 떡치는 그림인지 몰라 <웃음> 구분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함, 직접 그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림의 가치를 제가 제대로 볼수 있으니까 직접 그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다 직접 그리해주세요 인가 자존심이 있지? 맞아요. 프리소스로 계속 너무 한번 쓰다보면 계속 쓰고 싶어지는 게프리소스예요정 그... 안되겠다 싶을 때 쓰는 거죠. 뭐. <웃음> 맞아요. 요즘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뿌려지는 게 엄청 많아서. 네. 심지어 그리고 올프리로 해가지고 막 어디다 써도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런 것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그쵸. 많아요. <웃음> 보고 있으면 그 퀄리티에 아, 내 그림은... 내 그림은... 이러게 돼요. <웃음> 그래서 진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버리고 네. 있어요. 진짜 어떤 프리소스 보면 진짜 뜨겁... 할 정도로 리얼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프리야 <웃음>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내가 써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퀄리티가 그쪽이 너무 될까 커서... 도 있긴 있어요. 네, <웃음> 네, 맞아요. 저번에 그 미트, 행아웃이었나? 그거. 잔향님하고 한번 했을 때 그림 서로 신나게 공유하고 <웃음>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잔향님께서, 그때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녹화 그런 거안 했어요. <웃음> 잔향님하고만 했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서 미트 계속, 이번에 방송으로 하는 것도 다 해보려고. 아, 어, 뭐, 참여하시는 음,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여유가 다들 많이 되실 때 그때 노려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음. 이게 그 대체 들어, 아까 그, 찌그맣게 들어갔던 거 이걸로 바꾸려고요. 옆모습. 옆모습 얘로 바꿀 거예요. 뒤에 그 무안의 고리 있잖아요. 예. 여기 고리 위치 좀 어색한지 한번. <웃음> 어색하지 않아요? 안 어색해요? 고리 위치요? 네, 무안의 어... 고리. 딱히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은 아직은 못 받겠어요. 아, 어, 다행이네요. 보면... <웃음> 저는 약간 여기가 좀 틀어지지 예. 않았는데 여기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어... 틀어진 것 같이 않고 여기 위아래 고리가 조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렇게 어색한 구조는 아니어서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것 같아요. 나는 제가 그렇게 섬세하게 볼 줄은 잘몰라요 <웃음>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도 한번 의견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저도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웃음> 이게 원래 밑색이 이게 선이고 이거 단계적으로 나온다. 이거 나중에 음절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밑선. 그 다음에 일단 1단... 이게 최종 단계고 뒤에가 여기 1 단계. 잠깐만. 영상도 있고. 아, 왜 여기 왜 유튜브 화면처럼 나가지? 제가 작업한 건 스피드 페인팅으로 이비스 덕에 어... 이거 일일이 스피드 페인팅 하는 거 방송 영상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됐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진짜 이거 너무 편해 직접 녹화해 주는 기능이 있나 봐요 네네 이거 그 스피드 페인팅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 자동적으로 지... 이 이비스가 기록을 해줘요 자기가 한선 이런 것들 채색한 거다 그.. 네 그런거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기 내보내기 mp4라고 있거든요 그거 터치만 해서 그 최종 분초 설정만 하면은 바로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완성. 서선화는요 <웃음> 아까 제형 목소리 들어갔네요 혹시 제형 목소리 들어갔네요 아까 아니요 어. 못 들었습니다 안, 아, 안 들어갔는 거 같은데요 저는 아까 할크 목소리 들었잖아 <웃음> 할머니가 전에 잠깐 문을 열고 저에게 뭐라 말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웃음> 아그 얘기는 저도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휴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썰을> <웃음> 만약 들리면 제가 나중에 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장 지워! 라고 할수있고 뻔하거든요 엄마가...엄클...엄클가... 아, <웃음> 지워! <웃음> 안 돼...영상 자르면... 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안 지웠던 적이 있어요 발린 적이... <웃음> 엄마 웃음소리가 처음부터... <웃음> 녹음이 돼가지고... 아... 아.. 진짜 이거는 거의 제가 처음으로 스케치를 했거든요? 디지털로? 스케치까지 다 디지털로 네. 했어요 <웃음> 힘들어요 스케치까지요. 이거는 스케치는 아, 진짜 음. 제가 아직은 손그림이 더 편해요 스케치는 그, 스케치하신 것만 항상 손으로 그리신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손그림으로 먼저 스케치를 하고 컴물로 예. 넘어갔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네. 아예 처음부터 스케치를 했어요 어... 기존에 하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있었겠네요? <웃음> 네. 그 디지털로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인체 이거 비율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까 중간에 주황색선 보셨을 거 같은데 맞는지 한번 체크한 거예요 상그으면서 아, 어깨라인 이런 거다 맞는지 한번 체크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 끝내고 채색 들어가는 거지 진짜 근데 29초짜리로 제가 축약을 어떻게 했네요 이거 아예 너무 빠르면은 네. 과정이 잘안 보일 수 있어서 초조절, 분초조절 변환할 때잘 생각을 하고 있, 하거든요 고하 예. 이번엔 잘된것 같아요 너무 빠르면은 그 영상 다시 지우고 제시도 하면 다 이렇게 그렸어요 방송 안할때 그린 그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여기. 이건 따로 이제 그리신 것들이요. 네. 이게 완성이. 이렇게 완성. 이거는 제가 리퀘를 해드렸던 것들을 모음집인데. 이내캐릭터 조금 더 이쁘고 화려한 이내캐릭터 구성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자 한번리캐를 받아봤었어요 아... 어... 귀엽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귀여운, <괜찮아요. 웃음> 귀여운 친구 저는 이네캐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들 좋아하지 <웃음> 이게 제온워키에요 온워케. 이게 온워키가 뭐냐면요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저제 분신으로 쓰이는 이런 캐릭터들을 워낙 키라고 그래요. 음... 맞아요. 저 캐릭터, 캐릭터 루나님 많이 쓰신 거본거 같아요. <웃음> 네, 맞아요. 소개하거나 막 키포인트 알려줄 때 그런 그럴 때 쓰는 캐릭터도 많이 썼죠. 현지 미용 그걸로 주신 거에도 파일이 껴있었던 거 같은데. <웃음> 아 저는 근데 여기서 티루엘러가 굉장히 이쁘고 귀엽게 잘 뽑힌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개인적으로 만족 예, <웃음> 개인적으로 만족 네, 되게 너무 괜찮게 아주 잘 그려졌다 생각이 드네요 그 <웃음> <이> 캐릭터가 <웃음> 왜 이거 여기 있지? 아 여기 같이 있었구나 다른 것도 있어요저그반모태로 한번 그렸던 거 있는데 이 캐릭터 여기는 없나봐요? 마이 박스에 있나 봅니다. 음. 반모태 캐릭터 이 친구가 웹툰 파트너에서 악역이긴 한데 앞으로의 행보를 제가 어떻게 넣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악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안민한는필 음, 같은 느낌이네요 <웃음> 어떻게 써야될지 <웃음> 아직은 스토리는 열려있습니다 어떻게 전개할지 저도 몰라요 <웃음> 이거 장면도 아직 안 놨다 이거 다컴 작업 다 넘기긴 했는데 네. 2월 리멧도 그냥 본격적으로 찾아서 넣을 거예요 <웃음>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그림을 그려서 쌓고 있어요 <웃음> 웹툰으로 한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거든요. 맛만 먹으면. <웃음> 근데 아직 그만큼의 그림 파일이 안 쌓여서 계속 그려야 돼요. 파일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네. 요 맞아요. 보통 그 웹툰 규격 사이즈가 있거든요. 가로 690이고 예. 세로가 무한대인데 그 캔버스 상에서 위에다가 그냥 그리시는 분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하고 고화질 그냥 캠퍼스 따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싹 작업 완료하고 웹툰에서는 그냥 인디자인 하듯이 하나하나 그림 파일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컷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말풍선 넣고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고화질 이미지를 따로 두고 있어요 어? 이거는 왜 여기 만들어놓고 쓰지 않은 파일인가? <웃음> 잠깐만요 구조대 DX 이거 빔팔터야 <웃음> 왜, 왜 만들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만들었지? 폴더는 있는데 <웃음> 내용이 없어 <없나? 웃음> 폴더는 있는데 왜 내용이 없니? 뭔가 아마 쓰실나다가 깜빡하신 건가 <웃음> <웃음> 아니 그 구조대 DX 백업을 딴 데다가 했을 거예요 <웃음> 그 파일 만들어놓고 안 썼어 아 이거 다른 분이 저한테 그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바꾸려는데 PST 파일이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를 그 받으신 거구나 네 이게 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포토샵 네. 잠깐 키게요 네. 이거 혹시 목소리 깨지려나? 음, 트위치 방송질이 그렇게 좋은 거 같나?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아쉽게도 뭔가. 다른 사람들은 또잘 괜찮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있는 건가 싶네요 설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도 몰라, 몰라요 에러가 자꾸 뜨니까 음. 달아도 되겠다 이제 포토샵 화면을 지금 공유를 해볼게 이거 돈지르고 하는 겁니다 시안님 매달 돈 내요 <웃음> 구독료를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용료 내고 있어요 매달 가격 안 내는데 안 포토샵뿐만 아니라 저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그 어도비 시리즈를 전부 다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쓸수 있어요 아니 쓸수 있어요 돈 내고 좀 높은 플랜이어가지고 일러스트도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역시 전문가는 툴보터 다르네요. <웃음> 장인은 좋은 덕을... <웃음> 아, 근데 전 장인이 아닌데, 장인까지는 아닌데. <웃음> 하하, 아니 배경 여기 있네 이거 빼고 마직고안 했니? 원래... 짜... 따... 아니, 왜 이거 왜 이러니? 이거 화면이 이상이. 응 좋다. 음, 뭔가 불러오는데 오류가 있었나 봐가 단축키가 진짜 다양해요. 그런 거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네, 저저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 알, 그거 익히는데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아요 네맨날 쓰던 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저는 아니면은 플러스로 쓰거나 이방도로 쓰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웃음> 다시 이행다 단축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탄생경역 해제도 그냥 컨트롤지 하나면 끝이에요 이게 다, 단축키가 굉장히 풍부한 건 좋은 거예요 쿨트는 이거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수있나진 포토샵의 아니. 최강점 그림의 최종 수정 강력한 툴가셀 유동화 <웃음> 제가 이거를 꼭 설명을 이걸 보여드리 못 참아요 진짜 못 참지 이거는 못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어요 얘 이렇게 위치를 변동하거나 이게 다른 그림 그릴 때 진짜 좋아요 크기까지 심지어 바꿀 수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컨트롤이 된다 만약에 만약 이눈 결정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몇번 해주면은 막 이렇게 늘어나고 아니면은 오목하게 줄이거나 이렇게 아예 조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화면이 멈춰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진짜요? 이거 네. 사용하는데 좀 버퍼가 많이 듣나 보네요 아. 제가 조금 이거 멈춰있는 거 같이 보이시는 건 아니에요 설마? 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지금 쬐끔쬐끔씩 만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은 네 이게 큰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쬐끔쬐끔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은 이거 작아진 제가... 거 보이세요? 결정? 아니요 그냥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만 죽고 있는데 왼쪽 왼쪽 어? 그냥 화면이 계속 멈춰 있구나 이 창까지는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이거 왜아 공유 안 되는지 알겠다 이게 지금 화면이 계속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화면 공유의 창을 제가 바꿔볼게요 갓셀 유동화 창 아, 공유 못해? 헐 이거 갓셀 유동과창 공유 못해요. 방송상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예, 방송으로 한번... 잠시만요, 방송... 지금 모니터 전체 캡처로 들어왔고 여기 이거 어떻게 소리를 끄지? <웃음> 과도하게 하면은 깨져요 인지. 새 컴퓨터치 만드는데 이게 대단한 거야. 동결장을 막 줄여 방송을 컴퓨터로 가봐야 될것 같네요. 이게 핸드폰으로 나니까 아... 소리가 더가지고아 저런. <웃음> 내보자. 이제 보이네요. 네네. 네. <웃음> 그렇군요. 아, 아예 외부 이걸 쓰 외부 이걸로 보시는 거였구나. 아, 이게 창으로 추가적으로 뜨면은 띄우면은 네. 저 화면 공유 범위에서 벗어나나 봐요.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이게 아무래도 필터 갤러리 같은 이렇게 추가적인 부가적 창이 뜨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필터 갤러리나 아니면은 이런 가셀 유동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이거 주질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확실히 보이네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동그란 브러시를 이용해서 터치 터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작아져요. 음.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그림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고 늘리고 줄이고 이동하고 뒤틀기도 구고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로 스크린에 조정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거의 음... 그래 이게 그래서 가셀 유동화예요. <웃음> 너무 너무 대박이야. 막 아, 눈결정을 막 이거저거 막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근데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그림이 깨지거든요. 이거는 주의하세요. <웃음>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것도... 밀면은 그림 깨져요. 좋기는 좋은데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거. 다시 그서 공유 화면에서알아서돌아가겠서 이렇게 이 근데 왜 이거 화면이 블로우기를 잘못한 건지 얘가 에러가 못난 건지 왜 이럴까?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웃음> 그러면 이거 열어버려야 되나? 그냥 그림만 불러오는데도 솔직히 여기 엄청 많아요. 오른쪽에 레이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웃음> 이게 한 열댓 개, 아니 일개 있어요, 일 개. <웃음> 여기. 레이어. 이게 그 작업 화면입니다 시안님 <웃음> 레이어 레이어 일곱 개씩 이렇게 있어요 봐, 엄청 레이어 많죠? 레이어가 어디 표시돼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오른쪽 아래요 그 화면이 지금 응? 오른쪽 아래가 안 보이게 송출되고 <웃음> 있는 거야. <것> 나 <같다. 웃음> 아니 왜 화면이? 아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밑으로 오셨구나. 여기. 아 이게 예, 컵별로 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네.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네. 되게많네요 이게 그 웹툰 크기. 가로 690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웹툰에 어, 적용되는 크기는 이로,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치고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지에서 캔버스 크기 보시면은 상대치 느리고 줄이고 할 때나 쓰는 거고 기존 크기 체크해자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안 보이나요? 혹시? 캔버스 크기 창안 보여요? 별도의 창인데 아니요 보여요 어, 보여요? 어, 왜 네, 그렇게. 네, 가로가 690이에요. 세로는 음... 크기 무한정이어가지고 어떻게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이 크기랑상 웹툰 크기를 작업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정해진 규격이 있어? 거기? 네. 이거 웹툰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 크기가 있어요. 가로 690 픽셀로 제한 이런 게 있어요. 업로드 만약 만약에 막어디서 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로 크기 항상 고정시켜 놓고 해요. 그런 거 조정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웃음> 아, 이거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눌러서 <웃음> 너무 너무 고민할 사람인가? 컨트롤 N 누르면 새창에서 새로 만들기가 되거든요. 아예 그냥 네. 최근 항목 리스트에다가 등록을 해 놓아 버려요. 그러면 가로 크기 690이고 해서 해상도를 150이나 300으로 해놔요 그러면 은 웹툰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150으로 해요 RGB는 무조건 CMYK로 하면 하면은 망해요 RGB로 해야 돼요 왜냐면 웹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은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Ctrl-R 누르면 자가 생겼다 사라지거든요 네. 이 자가 뭐 하는 거냐면요 <웃음> 이렇게 안내선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규격이나 이런 거 맞춰서 뭔가 작업을 해야 할때 이렇게 아... 안내선을 만들어요 <웃음> 그럼 이거에 맞춰서 이제 막 작업을 해요 저기를 이제 벗어나지 않게 작업하기 위해서 네. 네. 만약에 여백을 둬야 부분을... 한다 그러면 은 이거를 끝! 드래그를 하면 안내선이 나와요 저는 딱히 규격에 맞춰서 여백을 아직 지정을 안해서 지금 제 멋대로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오면 은 이거 써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작업에 그리고 이거 다 레이어 나눠서 쓴거예요 말풍선 이런 거 그리고 항상 대사하고 말풍선은 제가 항상 같이 다니게 해요 그래서 레이어를 연결을 해 놓거든요 연결이요? 네 이렇게 해서 말풍선하고 타원하고 같이 다니게 연결해 놓으면 같이 움직여요 연결을 해두는 기능 같은 것도 있군요 네, 거의 말 그대로 같이 다니는 거죠. 대사하고 같이 연결을 싸그리 해버리면은, 이 레이어 연결이 있거든. 요 싸그리 해버리면은, 이 중에,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움직여져요. 이동 툴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텍스트 입력할 때. 텍스트 편리는... 설정 네. 이런 것도 대사가 폰트 나오고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간행간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쪽. 이건 행간이고, 여기서 자간이에요. 뭐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간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좁혀줘요 입력은 탑을 지워버리고 <웃음> 그리고 필터 같은 거쓸때 항상 이거 블렌드 모드 써요 이거 쓰면 굉장히 편해요 블렌드 모드요? 네 이게 레이어에 이제 블렌드 모드 그러니까 필터 기능을 부여하는 건데 네. 이걸 이용해서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어... 전체적인 배경 분위기를 살리거나 그럴 때 써요 아, 저도 네. 여러 번 사용했어요 이것도 지금 밤이잖아요 네. 제가 배경 이거 위에 필터 기능 다 끄면요 지금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블렌드 모드로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거를 다 끄면은 밝은 신전의 분위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급 필터도 이거 제가 따로 적용한 거라 원래 이런 분위기 어... 이거를 아, 이제 거군요. 필터를 이제 다 켜가지고 아, 눈, 눈, 여깄어. 이렇게 하면은 밤의 분위기가 나옵니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룹, 또 그룹이 있고, 막. 굉장히서 처음 보신 처음 이런 거 작업할 때 저도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레이어를 여기는 이, 이 구역, 여기는 이 구역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주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레이어를 쓰면은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아... 익숙해지면 진짜 편해요. 나름 근데 이 레이어 때문에 네. 편하게 쓸수 있다. 네, 맞아요. 이 레이어 때문에 <웃음> 컴퓨터로 그림 그리면 그림 실력이 안올라요 솔직히 <웃음> 필터, 갓셀, 갓셀 유동화 다 있지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뭐 적절하게 풀만 잘 쓰면 보완이 가능하지 그래갖고 <웃음> 그림 실력 올리고 싶으면 은 손그림으로 그리래요 <웃음> 저는 손그림이 좋은데 <웃음> 뭔가 디지털 그림에 그렇게 의적인 느낌은 아니네요 <웃음> <웃음> 아네 너무 허무해서요 다 하고 보면 근데 빠르게 마감을 해야하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많이 쓸것 같아요 왜냐면 빠르게 작업해야 되니까요 <웃음> 속도 감은 이쪽이 더 빨라요 디지털이 속도 감은 훨씬 빨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일일이 그린 거예요 이거 효과 프리소스 쓸까 하다가 너무 프리소스 쓰면 너무 강렬하고 허무해서 제가 한번 아예 만들어봤어요 <웃음> 이거 빛 아예 그냥 이택을해택지해투지도줘가면서이렇게막서이렇씩만들하나지만들어낌지에다느살위에다 음, 살살살 에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 이에 다른 데쓰에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에서이이거다귀중이소스에이에이런식에로 음... 아, 네, 자산을 하나이상려가시이거네에서이좀태에서이야 아우 빨리 끄래요 <웃음> 아이 먹어야겠다 저는 여기서 방송 종료할게요 <웃음> 네 알았습니다 네 빨리 끄래요 <웃음> 그거 알지